자, 하이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초살댁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고인 특집이니 뭐 낭만 대기니 하면서 질질급지쳐쳐 맞고 해가지고 아까 형이 아까 이제 딜좀 이제 그 불감증 치료가 됐거든. 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사이다댁 갑니다 정말 강력한 덱이고요 평소에 제가 즐겨 쓰는 덱입니다 바로 바로 그 덱은 짜잔 멈춰 이 덱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살덱하면 막뭐 각킹하고 구류도 핵심이다 그죠? 그다 여기에 뭐 다양한 멤버들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말이죠 여기에 그냥 안멜 넣는게 굵고 간단하고 시원하고 좀 안풀렸을 때도 세고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사이다니까 오랜만에 딜 때문에 팬티를 베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일단은 영상 미를 위해서 공경기 한번 먹고 가보는 거고요 원래는 투급으로 먹고 갑니다 투급 먹고 가도 올킬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각킹암멜처살때이다 음. 자, 오늘 형이 좀 아, 카리스마 있을 예정이니까 조심들 하세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폐가 지금 잘뜬 폐 아니에요 요거는 잘뜬 폐 아닌데 아 괜찮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버는 거야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빡빡 빡 입사만 빡, 빡. 나오고 허조조조조조! 21만 나오고 있고요 이야, 빡샥, 빡샥! 와, 이게 초살이 안 났네? 잠깐만. 어. 괜찮아요. <웃음>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원래는, 잠깐만, 아, 오또 겁나 카리스마 있을 예정이었는데, 살짝 초살이 안 나면서,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진짜 형, 보여줄게, 진짜. 겁나 개초살이라니까. 바깥닥 치고요 어? 킹은, 자, 여기서 힌트 하나, 아 힌트가 아니고 팁. 킹은 차단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게, 간격 하나가 이제 없어질 뿐이지, 그냥 기본적으로 세고요 그럼 주피 증가는 개성에서 발동되는 거라 주피는 증가됩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아, 이렇게 치기 뿔게요. 어, 이렇게 가도록 하죠. 아, 소소소소소! 이거 싸지? 세제 그래도 봐봐, 이렇게. 깍! 깍! 아 자꾸 해버리느좀 가만히 있으세요, 예? 빡! 빡! 됐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패가 저게 제일 잘 안뜨는 상황이거든 좀 다양한 패이 있는데 하필 제일 안좋은거야 어. 오히려 겁나 무서운 초살이 어떨때냐면 암멜 권툭기 두장 떴을때 킹으로 주피 딱 증가시켜놓고 암멜 권툭 두번 진짜 제일 무섭고 일단 킹급 두장 뜨면 무조건 좋겠지 킹급 두장 뜨면 하나 합쳐져가지고 이성이 하나 준비되기 때문에 일성 이성이 무서 초살이고 그리고 약간 상대가 좀 약간 저럴 때는 패가 잘안 어. 33만이라고? 선태라 그래서 투구풀 먹어야 돼요 투구 오늘 야 선글라스까지 형 끼고 오늘 할라이야 좀 제발 좀 이러지 좀 마세요 왜 하필 야씨형 요즘 이거 컨셉 컨셉 잡다가 진짜 개받는 사람이 될수 없다고 어? 아무리 죽었다 자, 자, 잠깐만. 야, 요거. 자, 아, 요거는 내가 아, 아아아아아 진짜. 아니, 저, 이거는 여러분, 무효 처리. 멈춰! 방금 한건못본 거야? 이렇게가지고 어. 자, 이거 뭐고요? 등치들이 왜 이렇게 커? 장난킹이요. 갑자기 또 내가 맞아 봐 드리고 싶네. 뭐지? 식물 장난킹 덱또 예능 찍으시나? 누구세요? 뭐, 자, 요렇게 뜻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또자리도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리는요. 제일 왼쪽은 꼭, 각킹을 놓으세요. 왜냐하면, 자, 이 초산댁에서는, 암멜팬은 안 합쳐지는 게 좋아요. 자, 간다, 간다. 우얍, 과샥 꽈샥! 봤나? 야, 이때를 위해서 형이 선글라스 묶였다. 개카리스마이죠 어디 갔어요, 다? 등치가 커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왼쪽이 각킹이어야 되는 이유, 이, 알겠지? 처음에, 왼,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이 요쪽 세 장이 많이 뜬다면 요쪽이 몰리거든? 세 장이 떴을 때 기준. 몰렸을 때 킹은 붙으면 너무 좋잖아. 이성이 나오니까. 근데 암멜 거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두 장인 게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또 마무리. 빠르지? 자 계속해서 들어가면 오늘의 초살 아야너 농개가 왜아 이제 오늘 초살 좀 찍자 진짜 왜 이상한 짓들을 자꾸 이렇게 하지? 자 그런데 농개는 어차피 피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엘리랑 좀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초... 야 이거는 초살 실패하면 내가 죽는다 사실은 여러분 이럴 때 안전하게 1인기로 야금야금 때리다가 킹 죽기 이렇게 하세요 자 목숨을 건 초살이 갑니다 초살 실패하면 내가 죽는다 빡 때리고요 자, 우리는, 바꾸가 우리 없어요. No, 바꾸, 처살. 끝났다. 피사기 다 차겠지? 자, 이거 못 죽이면 우리가 조용히 빡! 못 죽였다. 야, 개섭됐다. 못 죽였네? 자, 아냐, 형 다,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안멸 버프 없는 상태에서 피사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보여드리려고. 어, 치보세요. 예. 한번 치보세요. 우리, 버, 어, 어우 보막도 있고, 어, 보막도 있고, 버프 없지? 깡크다. 우와! 어, 잠깐만, 죽을 뻔 아니, 잠깐만, 안멸은 미안하다. 어? 안멸아! 잠깐만! 자 이거 시발 총살나기야알겠지아 형이 좀, 야 눈이 좀 잘한 모습신 거야. 눈눈좀 제발 좀 이제. 너아너 어, 농기를 못 봐. 입맛. 아 이제 나세요 걸리면 농기를 못 봐버려가지고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멈춰. 자 비델리가 있다. 아 비델리 이제 비속성 이제 이 무엇이냐? 우리 복수를 해보면 비속성이 비속성 한 명이 들었으면 열쇠 속성에서 받는 피해 10% 감소합니다. 그리고 비속성 지는 적군에게 받는 피해가 또 10%, 10 감소해요. 그래서 약간 단단한 적이다. 그래서 초사리를 못할 수도 있다. 요걸 미리 밑밥을 까는데. 자, 요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벌어졌지? 이렇게 벌리나야 돼, 이거는. 이거 두 개는 합쳐지면 안 돼. 되게 좋거든. 봐봐, 한번 봐봐. 호두두두둑 쳤자 일단 23만 나왔다. 이거 봐봐. 딜이. 빡! 빡! 27만. 27만. 30만 나오고 이러는데. 빡! 오, 이상하다. 이게 오늘, 이게 마우스 잘못됐나, 이게. 아, 여행 진짜, 아, 진짜, 진짜, 형. 저거 치면 29만, 올추 30만 가까이 나오고 이래. 그래서 다 죽어야 되거든? 한 명이 살아남았네? 귀, 괜찮아요. 괜찮아요. 봐봐봐. 봐봐. 어떻게 되는지. 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허도도독 치고요. 와, 비델리 개딴딴하네. 죽어라, 좀. 자스가 이제. 이번에야말로 지켜야스 컨셉을 지키겠어, 뭐! 오늘의 컨셉, 초살, 사이다 컨셉이야. 오늘 왜 이러냐, 지금 이거?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웃음> 자, 계속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영상이 너무, 진 다, 다 끝나버려서 영상이 진짜 너무 짧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폐 좀! 진짜! 씨, 내가 제일 쓰레기 폐로 떴어요, 이게. 이게 제일 잘안 나온 거라는 거. 어. 아니,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저 저렇게 약간, 비델리도 없대다이앤없대 이러면, 첫 단에, 야, 이 아, 이제, 근타르가 들어있는 근타르, 근타르, 어, 근타르. 게, 괜찮잖아. 이 정도 초살이 난 거잖아. 이 정도면 다 죽었고, 뭐, 해머로는 혼자 남아서 뭐할 거야. 이제 근타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일단, 그래도 근타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 갓킹은, 뭐, 어, 절단 필요 없어. 절단 없어도 쎄. 일단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 어? 아 이게 또 악마 되기 시작돼 버렸나? 당황하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알겠지? 어? 이렇게 암멜 필사기 딱 만들면서 해물로나 당황했죠 형아형 아, 형 이런다 <웃음> 지금 약간 상태가 이상한가봐 이놈의 라반이요? 필사기 또 못쓰게 해가지고 아 진짜 답답해 씨. 야 이게 왜 이렇게 얼 시원하게 안 나와? 조살댁이야조살댁 특집이란 말이에요 좀 죽어주세요 들 제발 진짜 씨. 그렇게 안 죽네, 진짜. 자, 이번에 이걸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으로 한번 푹 찔러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히, 빡! 봤지? 시원하나? 시원했어? 음... 자, 마지막 방에 형 다시 선글라스 끼나. 조심해라. 형 지금 초살모드 들어왔다. 초살모드 온. 아, 형, 야, 눈이좀잘안보여있신 거야. 누이, 누이... 멈춰! 자, 들어갈게요. 자, 오, 좋아요. 야, 초살 잘 되게 생겼다. 아. <웃음> 드디어 여러분! 야패티 조심해라 이번에는 살수 있어요? 요거 두장 떴째? 이거 2장 떴째? 요게 제선을댔 이거야! 가자. 어? 셔스티폴! 셔스티 포 조조조조조조! 27만! 이야! 빡빡! 30도만 봤지? 내, 내, 내가 내 보여줬길래 형이 싶,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거야 30도만! 팍! 와아! 삼십삼아아! 삼십삼아 나는 첫 판부터 이게 나 진짜 계속 이것만 연출될까봐 그랬는데 마지막판에 드디어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왜, 원래 원래 <웃음> 이 맛이야, 알겠지? 어, 어, 어떤 느낌인지 느낌 와? 개쓰지 아이씨 진짜 어아야또 어, 어. 마지막에 또질질그리노야이 버프가 지금 이제 1인 버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오이씨 라반을 한 번에 못죽겠다고 아니 라반이 아니구나! 잠깐만 <웃음> 형이 이걸 느껴가지고 어! 잠깐만! 와 깜짝이야 연반아 잘 있었니? 어좀 집에 가라 너와 나의 우정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자 연반 갈게 팡 쇼쇼쇼쇼쇼쇼쇼쇼 오늘 좀 시원했던 거 맞지? 어개시원했던거 같은데?